빗송은 이제 마지막에 팔고 사막이 사막이 딱 올리면 되긴 하거든요. 이제 사막이한테 내가 잘리는 거 아니면은 몰라 일단 이렇게 이제 빗송 버리지 마. 이겼으면 신드라도 쪼팝 아이냐고요너러만 해? 야 이만 같습니다 상대가 천보녀같은 것만 하나만 넣어도 오 다행히 니로이 사막이 그 어떤 것도 복사를 못한 것 같은데? 심지어 사마귀는 첨보도 안 들어간 듯? 첨보 도움도 안 됐는 거 같은데? 안 됐었지, 아까? 휴우 화면 두개 넣는 것도 의미 없어. 나질안간질 계속 유리해요 계속 안나온다 아무것도 안나온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야 솔직히 다섯번까지 지는건 좀 아니긴해 이정도 해쳐먹었으면 됐다 얘 중, 진작 죽을거 죽어가지고 중간에 만났을때도 계속 죽는거였는데 근데 너무 잘 싸웠어 뱅글리프가 근데... 아직 모른다? 오! 더 좋은 대접을 해... 카드가 하나 더 주면 그냥 뱃사람 하나 오! 아 뭐가 맞지? 정답은... 이게 맞나? 우리 바나가 괴어야. 배사람 하나가, 되어야... 여라... 하나가 죽으면 나오는 개수. 36개의 뱃사람 성공을 36개가 나와. 어, 36개. 보이그렇지 갑자기 이상해졌죠?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. 이거야. <웃음> 나만 때려. 나만. 아, 나만 때려. 나만. 나만 때려. <웃음> 이거지! 잘 가라. 확률 계산이 잘못되네.